오늘 준비한 먹방은 드디어 마라탕 오랜만에 마라탕 먹습니다 그냥 바로 먹을게요 일단 국물부터 아주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방금 온 거라서 너무 뜨거워요. <웃음>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건져 먹어야지 청경채를 먹고 싶은데 야채가 제일 뜨겁거든요? 그래서 조금 위에 올려놨다가 식히고 먹어야겠어요. 이열치열이네요 이건 저는 좀 이따 먹어야 어요 요새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마라탕이 안 땡길 줄 알았는데, 요 며칠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. 먹고 싶은데 입이 다될것 같아요. 하지만 먹을래요. 음. 면을 빨리 먹어야 돼요 역시 마라샹궈보다 마라탕이 더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마라탕은 왜 질리지 않는 걸?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